Nice to meet you. My name is Harry. My name is Harry. I am six years old. Today is a happy day. s u r p r i s e me. I love you. Goodbye. Goodbye. Goodbye. o 오늘가이 마쓰 코테타 이히 리베드히 뭉지르 이브 몽상아이 t v 비에 그리기 맞추기 노린다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뭐가 열렸어요? 어? 얼굴이 그러면 어떡해? 1번째 2번째 4번째 아 첫 번째 먼저 그림을 그려야지 얼음 얘는 열.. 여... 정답 얼음이요 아, 땡장태리뭐 같아? 친구들도 맞춰봐요 1 2 3비행기비행기땡 한번 더 히트 다시 주세요 피행기! 정답! 헤얼 패치 땡 그럼 뭐야? 맞지? 뭐? 얼음 주머니 아 어, 아까 얼음 주머니라고 했잖아 내가 정답 어. 얼음이요 장롱 방 선생님 뭐좀 네. 여쭤 볼게요 네.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나아질까요 두근두근두근되고 긴장되고 그래요 까요. 가만히 있어 긴장 안되고 하는거는 세가지만 어가아 네. 첫번째 우위를 꿀꺽꿀꺽 자기전 따뜻하게 데워서 먹기 아. 두 번째는 동화 듣고 자기. 동화 듣고 자기. 마음이 평온해지는구나. 어. 그리고, 그리고 세 번째는요? 세 번째는 응. 어, 마음. 응. 하트 젤리 먹기. 하트 젤리? 응. 아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주는 거구나. 저아 겨우... 아, 아니 하트가 젤리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하... 하트 모양의 약을 먹기. 하트 모양의 약을 먹기? 응. 방 선생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. 응. 응. 어 다리가 절이고 절인다고요? 다리가 막 쥐난 것처럼 절이고, 네. 막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어막쑤시고 아프고 그러거든요. 아, 그래? 그럼 제가 알려줄게 네 가지 방법 <웃음> 네 가지씩이나 방법이 있구나. 네. 네. 나 여기 첫, 번째 첫 번째는 네. 병원 가기. 병원, 나 병원. 병원 나 가야 돼요? 봐라. 네. 아, 어, 네 어... 대단하시네요. 다리는 첫번째로 할건예 병원가기 아니나 나. 이 안아파주면 거예요. 아 오래 앉아있으면 중간에 한번 두드려라 중간에 한번씩 한 두드려라 희나, 세 번째 알약을 먹어도 좋아요 알약을 먹어야 돼. 돼요? 병원에서 알약을 처방받아라 네. 네 번째 네 번째는 아는 내 벗대는 가투야 혹시 손 손이... 어디 가리시죠? 어디를 가리시는 거예요 지금? 지금... 엄마! 엄마! 엄마! 잠깐만 잠깐만 야, 뭐? 지금 어디 가리시는 거죠? 순순히 빼시죠 손을 손을 빼시죠 손을 빼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네. 두 네. 우와 된다 엄청난다 네. 세 아섯 아섯 이게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달 볼게요 또텐넷 사달 하나 열아홉 <웃음> 천천히 할게 <갈게요>. 열 <웃음> 렇게 맛있어? 내 마저 엄마가 먹어 <웃음> 야다 먹었잖아 아니야 나있어 <웃음> 주스 대신에 이거 먹으면 되겠다 아 싫어 왜? 주스 먹고 장벽질 먹고 주스 말고 장벽질 먹고 아둘다다 먹겠다고? 응 <웃음>